이티제 똑딱이 로봇들도 상대의 호감신호를 귀신같이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. 바로 이티제의 루틴에 발맞춰 행동할 때입니다. 물론 이는 이티제가 상대에게 자신의 루틴을 말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. 상대가 이 루틴을 잘 새겨들은 뒤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이티제는 매우 흡족해합니다. 예를 들어 이티제의 평소 기상시간에 맞춰 모닝톡을 하는 것입니다. 이티제가 일어날 때쯤 선톡이 와있으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뭐... 일하느라 바쁜 이티제를 생각해서 특정 시간엔 연락하지 않습니다. 그때 연락해도 답장하기 어려우니 이티제의 업무를 마친 후 편하게 연락하는 게더 바람직합니다. 이 원칙을 인지했다면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이티제가 공유해준 루틴을 기록한 후잘 활용합니다. 그 후에 역으로 자신의 루틴을 알려주는 겁니다. So nul doshi chung ha ju shi y a s <laughs> a g a m s u h a b n a d e dug dan. Je yeung san yul tom ha istj wa yu i hon in shingo ha shi gil v1 h e b n a d a r istj world membership a gaeid ha shi mayan. Secret yeung san. Bon in dung fan yeung san. Vlog. ASMR dung. Total nega g benefit yeul nul eel suit sube nader. Uchuk san dan c a r d lul click ha gaeid ha ju se yo.